안녕하세요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늘은 두끼 떡볶이가 굉장히 핫한데 마녀떡볶이라고 두끼 떡볶이를 따라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뭐가 다를지 아니면 장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촬영하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끼 떡볶이는 국내에서 굉장히 핫하고요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녀떡볶이는 국내에 지금 이제 본점이랑 두 군데 정도더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화정 쪽에 가서 이제 상담 드렸던 이정엽 사장님 기억나시겠습니까 혹시? 이정엽 사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해답은 가까운 데 있어요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하세요 처분을 하시고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자 잠깐! 어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음. 그니까 답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음. 어 가슴 설레는데 <웃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나 어떤 해답을 줬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답은 두끼 떡볶이를 제가 하나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 한국에서 하는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오픈을 해라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한국보다 인건비가 쌉니다 한명둘 거를 거기는 열명을둘수 있고 두 번째는 식자재가 엄청 싸요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뭐 각종 수수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 두끼 떡볶이를 먼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두끼 떡볶이를 하나 더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일산 이정엽 사장하고 바로 예전에 그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정혁 그 일산 사장님은 그래도 두 끼를 접해보신 분이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베트남에 두 끼를 차리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그 유튜브 맛상무에 나와서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마녀 떡볶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두끼 떡볶이하고 컨셉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녀 떡볶이 또한 호치민은 아닌데 하노이에 1호점이 지금 오픈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뭘까? 2점이랑 단점은 뭘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마녀 떡볶이 본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이런저런 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녀 떡볶이 본점이 있는 지금 신림동에 도착했는데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왔는데 지금 웨이팅입니다. 내가 생각하고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돈가스를 바로바로 튀겨주네요 떨어지면 튀겨주고 떨어지면 튀겨주고 제가 이정혁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1차 방문했을 때 똑같은 컨셉에 조금 더 싸게 해서 누구 하나가 치고 들어오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순간에 딱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마녀 떡볶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벌써 대기입니다. 한거야술을더 응. 넣어야 될것 같은데 술이술은더 넣어야 돼술 맞아? 아, 술 응. 응. 응. 응. 솔직히 나는 솔직히 기 어. 등기보다 여기가 낫다 나도 아. <웃음> 너무 성격이 잘한다 진짜 맛없게 잘라가지고 괜찮지 <웃음> 그냥 먹을 거좀 맛있게 자라야 돼 맛있네. 그리고 소스를, 거기는 가루를 액상으로 만든다. 맞아, 육수, 넣는, 그거, 육수 넣어가지고.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는데. 맞아. 근데 그게 가더 불편해요. 너무 많이 흘러내려. 무언에도 흐르고, 글자 흐르고. 될지 모르겠네. <목소리> 음. 좀, 뭐, 좀 맛있게 좀 썰어라. 칼이 뭉개지라고 아까 하니까. 뭐야. 칼떨이지잖아 이게 <웃음> 유명할 뭐야. 수밖에 없겠다. 왜 어디 가서 파처 먹으려면. 뭐 거의 뭐 구출을 다먹야 <목소리> 뭐 이렇게 문화돈 가스가 8천 원도 나지 이제 많게보럼 만나는 데 여기 훨씬 나쁘지 않너 특이한 분이 특이한 분이 뭐냐면 바로바로 바다 바로 바로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장사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스타일로 해놨는데 그냥 그 해서 재료를 신경 써 맛이랑 마녀떡볶이 잘 보셨습니까? 보셨다시피 두끼랑 마녀랑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액상이랑 분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맛은 솔직히 액상으로 했을 때 훨씬 낫더라고요 사실 뭐 베트남 현지에 가서 제가 두 끼에 가서 액상으로 먹었을 때랑 한국에서 마녀떡볶이를 분말로 해서 먹었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게잘못 만들어요 어떻게 잘할 때마다 실패를 하네요 하여튼 제가 느낀 거는 분말보다는 액상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가서 이정엽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갔다 온 모습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베트남 이제 창업이나 아니면 은 두깨떡볶이 이정영 사장님이 오픈하는 거 그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남길 겁니다. 베트남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베트남 편으로 많은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